네 안녕하세요 아임툴 입니다 오늘의 주제 절단석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입니다 썸네일 보고 또 뭔소리냐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단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영업 사원 때 절단석 샘플 들고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업체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절단석이 많냐고 왜냐하면 절단석이 부피도 작고 단가도 그렇게 안 비싸고 그렇다고 규정이 까다롭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수입업체들이 절단석을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막 수입을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있다란 걸좀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악질 유통업자들은 이걸 악용하는데요. 어, 유효 기간이 지나면은 폐기해야 되잖아요. 폐기 안 하고 싼 값에 풀어버립니다. 명목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고떨이 한다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업체 사장님들은 아 진짜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싸게 나왔나. 싶어가지고 사십니다 뭐 솔직히 그래서 혹시나 뭐제 영상을 이제 업체 사장님들이 보신다면 사실 어느 정도 절단석 매입 단가를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 싸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게 유효기간 지난 거를 싸게 푼게 아닌지 말이죠 제가 지금 절단석 4개를 들고 왔는데요 먼저 티롤리 디월트 페어드 보쉬입니다. 일단 먼저 티롤리. 티롤리은요 보면 V01 그 다음에 2022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월트. 디월트는 요 링을 보면 2022에 V04가 되어 있고요. 페어드. 페어드는 딱히 링에는 표시 안 되어 있고 여기에 V05 2019. 그 다음에 보쉬. 보시도 링에는 표시가 안되있고요 옆에 보면 체크되어 있는데 어, 04에 체크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효 기간인데요. 어, 참고로 유효 기간도 분기로 표기한 게 있고 월로 표기한 게 있습니다. 가령 보자 페어드. 페어드는 V05 2019있잖아요 이거는 월입니다. 월. 그러니까 2019년 5월까지. 그다음에 뭐 보시랑 플렉스보이슨 이제 분기로 표기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1, 4, 7, 10되있잖아요 1, 1월 1분기의 시작 4, 2분기의 시작 7, 3분기의 시작 10, 4분기의 시작 요게 4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2분기까지란 뜻이고요 그러면 지금 나와있는 걸 요약해보면 티롤릿은 2022년 1월까지 듀월트는 2022년 4월까지 페어드는 2019년 5월까지 보쉬 2021년 2분기 전까지 써라 라는 뜻이 되는데요 솔직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숫자에 있는 연월 그 전에 그냥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그러면 헤어드 헤어드는 유효 기간이 지난 거네요. 지금 2019년 12월이니까. 요거는 제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예전에 헤어드에서 테스트용으로 예전에 준 겁니다. 저희가 재어놨다가 이번에 제가 창고 정리하면서 발견한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테스트용입니다. 즉 이렇게 절단석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돌가루에 유효 기간이 있냐라고 하실 텐데요. 바로 접착제 때문입니다. 돌가루에 온도 붙인 게 절단석이잖아요. 이 본드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품질 저하를 야기하고, 그 다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절단석을 뗄수 있으면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두라고 하잖아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그런 유효기간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아봤는데 호주에, 어, 스미스 앤에로 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아예 피포를 강조합니다. 저는, 어 대학 시절, 어 회계학 시간에 듣던 단어 여기 나와서 신기했는데요. FIFO.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선입선출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어, 쉽게 생각하셔서 편의점 냉장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편의점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빼면 뒤에 있는 게 앞에 나오죠. 그런 시스템이 아, FIFO입니다. 요렇듯 이제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제조 일자로부터 2년 후냐, 3년 후냐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뭐가 제조기간 으로부터 2년 후고 뭐가 제조기간 부터 3년 후인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